뭐, 사실상 아파트 하락 폭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와 서울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체감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는 거죠. 실제 거래가 되면서 활성화가 좀 되면 은뭐 금액이 2억 내렸다, 뭐 3억 내렸다 이게 실거래가에 확인이 될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전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채, 두채 거래가 되는 걸로 해서 뭐 거래 금액이 뭐 3억이 하락했다 아니면 5억이 하락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게 눈에 들어오시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금액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계속해서 어쩌다가 거래되는 금액들이 실제 지금의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가 거래되는 금액을 가지고 뭐 사실 그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다 시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체는 서울도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예전에 2018년, 2017년 7천건, 5천건, 6천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주 현재 거래되는 것은 687건의 아주 저조한 아파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더 기다려도 더 이상의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더 내려서 거래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만 남았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니까 조금 견뎌보자.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100%까지 상승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소 100%까지 70%까지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친 듯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은 또 그만큼 올랐는 만큼 내린 사례들은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2008년도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급락하고 폭락을 해도 기존의 가격이 올랐는 만큼 100% 다 내린 적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때하고 상황은 틀립니다. 상황은 틀리지만은 과연 그런 일이 있다 없다를 장남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존에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보다 더 힘든 시기다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서울을 뭐 비교해서 본다면 기존에 뭐 7천 건, 2천 건, 2천 건, 6천 건, 3천 건 다양하게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한번도 이와 같이 1천 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는 서울 강남에 그것도 서울의 강남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거래량 하나만 봐도 사실 향후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12월달이 아니고 11월달이기 때문에 더 거래량이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 분위기에서는 올라가 봐야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올라갈지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대구를 본다면 서울의 강남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대구 수성구를 본다면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4천 건, 5천 건 엄청나게 거래량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천 건, 그리고 5천 건, 다시 5천 건에 2020년 8천 건 가장 많았죠. 그런데 현재 2022년 현 상황에 842건, 뭐 맨날 뭐 서울의 강남이다, 강남이다 개코도 대구 수성구가 무슨 서울의 강남입니까? 서울하고 대구하고는 비교 자체를 하면 안돼요 뭐 우짜고 얘기한 게뭐 놀라도 대구의 뭐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이다. 그런 비교는 부동산 금액을 부추기 기 위한 거나 아니면 자기 매물을 팔기 위해서 얘기하는 수단에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서울이든 대구든 간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보게 되면은 금액도 계속해서 내리게 되, 내리고 있지만은 실제 거래량 자체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아파트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도 엄청나게 반영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수송구가 뭐 작으니까 거래량이 더 적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뭐 논리로 얘기를 할것 같으면 또뭐이후에 타당성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맨날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수송구, 수송구 하다가 수송구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전한 투자처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는 투자처, 소위 말해서 달수구는 많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거래량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편이죠. 예전에도 뭐 4천, 4천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는 어 10만, 14만 아니 14,000 뭐만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기존에 쭉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으로 비교를 또해본다면 예전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 2천 건이면 거의 반토막은 낮죠 작년보다 반토막은 낮습니다. 하지만 2020년, 14,000, 2020년도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달 수구가 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넓은 동네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차이는 보이는데요. 그렇하면 그런 논리에 의하면 안전하지 않는 뭐 달수구, 중구, 남구 뭐 이런 쪽에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해서 거래가 일부되는데 굳이 수성구는안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수성구수성구 수성구 그거는 결국은 운영을 하는 사람 아파트 입장 회사에서 뭐 수성구를 얘기하고 그리고 더블역세권을 얘기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 대구는 역세권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트랩노선 마찬가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지금 현재 대부분 자가용을 끌고 다 다니고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지하철을 이용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자가용을 다 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랩노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 인구 얘기도 하는데 인구 유입은 사실 가장 중요한 대구의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인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대구 인구 부족하다. 그거 갖고는 중요한 게라고전 생각을 하고요. 인구 유입이 된다면 다시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구가 빠져서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락 논리를 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하나 아파트 하나 평생 살면서 한번두번 번 팔아봤는 게 다인 분들이 수십 채를 팔아보고 수십 년씩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살았는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두 채팔아받는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분양권으로 재미를 봤다는 거죠. 돈을 벌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 기존에 투자를 해본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데 가리 늦게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는 분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분양권으로 재미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기본적으로 2천, ,000, 3천만 원 가지고 1, 2억씩 돈을 벌었고 뭐 1, 2억 가지고 매득을 돈을 다 벌여 봤기 때문에 그 재미에서 헤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어도 사돈의 8종원에 돈까지 빌려서도 투자 투기를 한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꼬라는 거 만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죠. 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주식을 안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잡사리하에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주식을 하는 분들은 또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성구와 지금 달서구를 비교를 했는데 동구를 보게 되면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2020년 7,000건 2021년 3,000건 그리고 2022년에는 1,400건 그나마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북구를 보게 되면 북구도 만건에서 5,000건, 2,000건. 선전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서구 마찬가지 1,900건, 1,000건에서 300건. 서구가 지금 거래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고 중구, 중구도 8,000건에서 2,000건에서 800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다가 지금 거래량이 완전 반토막 이하로 나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실거래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을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의 인구 문제 부분은 제가 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전체가 인구가 빠지고 있고 줄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중요한 거죠. 유동인구가 중요한기 때문에 인구 문제도 그렇게 뭐 자지우지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예. 네. 기본적으로 금리를 얘기하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도 실제 예전에 6% 에서 7% 까지 금리가 올라가도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 줬을 때는 부동산 거래가 일부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아파트가 이 정도로 많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문제도 아니고 금리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인한 경제 지표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세 가지가 다 물려 있다는 거죠 금리와 경제 그리고 뭐 인구의 유동인구의 산업화 이런 모든 부분이 물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뭐예 뭐 금리가 6%, 7%까지 올라도 사실 경기가 이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았다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은 폭락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대구는 다른 동네보다는 재개발 보상금이 빌려서 좀 덜하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가 밖으로 좀 빗나갔는데, 왜 실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만큼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가요? 뭐 이런 얘기에서 시작된 얘기인데요. 곧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대구나, 대구 수성구나, 서울의 강남 비교를 한번 해봤고, 대구 전체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래량이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많게는 5분의 1토막까지도 지금 거래량이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실거래까지도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 분위기인데 거래량이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계속 견디다가 결국은 못 견디면 폭락의 단계가 오겠죠. 왜? 거리랑 자체가 없는데 팔려고 팔려고 해도 안 팔려. 그런데 내가 막상 돈이 필요해. 그렇다면 결국은 팔릴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야 됩니다. 내르다내르다내르다 못하면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은 폭락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폭락을 바라고 뭐 이런거는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폭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벌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또 돈을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게 세상이 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손해를 받는 사람의 어떤 뭐 물건을 매물을 구입해서 다시 돈을 버는 사례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또 부동산의 어떤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 투자의 생리이기도 하고요. 어 제가 뭐 결론을 내기에는 좀 우습지만은 뭐 사실상 아파트 하락 폭락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